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눈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귀한 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들로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아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 사실은 지난주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요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 그걸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칠장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고 요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했던 걸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요 궁금하실까 봐 성도의 세 가지 축복 지난주에 첫 번째 나눴던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된두 번째 축복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죽음 뒤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 뒤에 오는 것이다이고요 또 하나 이 부활의 소망은 지금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 이걸 좀 나누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도의 축복은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말은요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칼빈의 오대교리의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내용들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오은은 잠시 접어두고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세 가지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의 종류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들과 나라들이 싸우는 세계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국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내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좁혀서 보면 내 안에서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들 중에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끝이 없는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할까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전쟁. 이거는 뭐 약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고. 평야, 평화 야평 조약이 소용이 없는 전쟁이죠.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요. 이 내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내적 전쟁은요. 내 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이 둘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그두 가지 모습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 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에게 매일매일 어, 패배하는 나이두 가지 모습이 아, 동시에 공존하고 또 이런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실 텐데요. 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적 전쟁 승패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나는 10전 전승이다. 네. 아, 내가 뭐 주님, 예수님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안 돼도 아, 9승 1패 정도는 하면서 사는 것 같다. 어지요. 5승 5패 반반. 아, 9패 1승 나도 나를 포기했다 <웃음> 뭐 어떤 것입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아, 뭐 100전 100승 하시는 분 10전 10승 하시는 분은 뭐 없어도 뭐 최소한 뭐 반반 정도 어,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반반이 아니라 1승만 해도 10번 중에 한 1승만 해도 그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바울이요. 자신이 깨달은 법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깨달은 후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한세 가지 법을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후에 깨닫게 되어진 세 가지 법이세 가지 법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법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후에 우리의 마음, 생각 또는 우리의 영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1절에서 언급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바로 이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요 성도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 알파벳 L, 이 L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이더라고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LG인데요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에 LG 프로덕만 보시면 아마 요 생각이 꼭 나실 겁니다 세 가지 L이 뭘까요? Love, Learn Leave. 요세 가지의 leave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Love God 요 이제 LG예요 Love God, Learn God, 그 다음에 Leave God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3대 LG, LG 3 Love God, Learn God, Live According to God's Wo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LG 프로덕만 보시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영광 돌리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예배, 전도, 양육, 선교, 사랑, 희생, 봉사, 관용, 용서, 뭐 극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다 사실 이세 가지 L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배우면서 양육받고 그 양육받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아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 성도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영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들을 드리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도요. 모이게 힘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조금 힘들 때에도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 화평을 누리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리엘 두리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속사람. 이렇게 성도된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룩한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공격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아주 강한 적이 우리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는 라 거죠 바울은 이 강적을 죄의 법이라고 소개합니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여기에 언급된 죄의 법이 바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또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 법입니다 23절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요. 우리는 죄의 법이 얼마나 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우리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하겠지만요. 다메색을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거듭남을 경험한 바울이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훌륭하게 이겨 나갔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13권을 쓴 바울이 사로잡고 그 사,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뒤흔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것이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는 도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다예요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조금 어,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 인본주의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인물 중심의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바울이 회심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럴 수 없거든요 매일매일 자기 이 마음 속에서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지고 있는 죄악,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신성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아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엔 그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이런 죄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죄 앞에서 무릎 꿇는 것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죄짓 오늘 아침에도 죄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다고 하신 분들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있어요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권사 안수 무슨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인물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인물도. 오직 의로운 분은 누구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렇죠? 다시 좀 돌아와서요. 25절 뒷부분에서도 바울이 충격적인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죠. 이렇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의 법이 바울 안에서 왕노릇하며 바울을 지배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원죄의 결과물이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잠깐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이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인물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딱 생각나는 인물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음, 최후의 만찬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입을 열더니 충심, 이 충성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멋있죠. 제자가 스승에게 당연히 할수 있는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충성심을 가장 먼저 보인 제자들이 꼭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꼭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 주인이나 선생의 뒤통수를 치죠 그러니까 충성심 맹세하는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성심 아무 때나 발휘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죠 충성심이 너무 넘쳐났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뒤통수 치게 되잖아요 뭐 어찌 됐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스승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죠?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지킬 거예요 얼마나 당연히 얼마나 멋진 이야기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제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베드로의 낯을 아주 뜨겁게 만드는 뻘겋게 만드는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 얘기하는 거다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린 부인하리라 아, 자, 방금 전에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베드로의 뜨거운 충성심에 지금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제 충성심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지금 안 믿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진심이거든요 이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사, 마음 상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 충분히 이런 말할수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경우 있죠? 주님 제가 오늘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예 맞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아 주님 제 진심을 몰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왜 이러세요 진짜? 아 이거 뭐 속을 확 뒤집어서 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감정 섞인 목소리로 이를 아마 악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 매일 하십니까? 이게 감정 섞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 당시에 지금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모든 고백들 있죠?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꼭 지키고 있을 거고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 그죠? 예수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베드로의 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의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속사람의 모습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속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 희생 본능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평상시엔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안위나 또는 나의 이 안전한 나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나 나의 실질적인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의 이 희생 본능이 무슨 본능으로 바뀌어요? 자기 보호본능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잡힌 후에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졌죠 이게 자기 희생 본능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가 나는 이제 나를 좀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보호본능으로 바뀌는 순간 그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 되어져요 이렇게 자기 희생 본능이 자기 보호본능으로 바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속사람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죄의 법을 섬기는 나의 겉사람에게 지배당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올때 이런 결심을 하죠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 드릴 거야 내 속사람 그런데 왜 나는 교회만 오면 딴 사람들의 얼굴만 보이지 나의 겉사람 내일은 꼭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속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런 결단만 하면 꼭 늦잠을 자는 걸까? 이거 겉사람이죠 오늘은 예배 시간때 졸지 않아야지 이거 무슨 사람이야? 겉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도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인사만 수십 번 하고 집에 갔다 그거. <웃음> 가끔 막 큰절도 받아요 막 이렇게 옆으로도 그냥. 저는 성도님들에게 졸리면 주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편하게 주무시라고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주무시는 게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잘때 아예 푹 자고 일어나고 결과 마지막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만 들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은혜에 빠트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자신 주무시는 분들 깨우지 마시라고 그래요 저는 또왜냐면 이거 깨우는 분들 때문에 제가 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주무시는 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 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깨워도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푹 주무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못 주무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웃음> 어쨌든 이렇게 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졸지 않으리라. 이거 이거 속사람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졸게 되는 거 이거 속사람 겉사람이죠.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 속사람이고요 왜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까 이거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이 날 때마다 죄를 짓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해가 지나도록 해이 분을 품고 있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의를 행하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볼 때에만 행하는 모습.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위해 간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으로는 누구를요? 나의 겉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라 모습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매일 살면서요 겉사람에게 우리 속사람이 참패를 당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까지도요 사실 보면 사도 바울까지도 이렇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하는 마당에 사실 저와 여러분 뭐 다르겠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더더욱 누구를 정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야바을조차도 그러는데 나의 모습도 그러는데 누구를 정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넘어진 영혼들을 정지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넘어진 영혼을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정제와 권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제는 교회에서 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권징, 치리는 필요하죠 이 정제와 권징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사랑이 없으면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한 영혼이 잘 되도록 잘 양육되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징할 수 있는 거예요 권징과 정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교단 헌법에 권징의 목적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요게 중요한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좀 돌아와서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바울이 본문 24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번역된 공관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요 탈라이포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죄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구나예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의 사망의 몸에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겠는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나를 누가 해방시켜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죠. 이렇게 모든 소망이 완전히 탕진되어지고 소진되어져 버린 듯한 질문을 던진 바울이 오늘 본문 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요 이제 예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1,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명령하거나 소송을 걸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속 이게 구속이고 죄사함, 구원의 의미예요 여기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법, 무엇입니까?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순간보다 죄의 법을 섬기는 순간이 더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세 번째 법이 바로 이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창세 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성취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구원 완성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유일한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게 이제 저희들이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보내드린 설교 원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좀... 어, 통역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정론을 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끝까지 끝내 이제 성도의 견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할 때 반발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음, 질문도 많고 그중에 하나가 뭐, 한, 뭐, 몇 가지 질문 이런 거 있죠.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다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죠? 그리고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다면, 뭐하러 죄안짓고 살려고 노력합니까?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갈 건데, 대충 즐기며 살다가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성령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 아닌 그 위에 사람들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예정된 것 이, 천국은 구원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예정되어진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정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예정이죠 운명과도같은 뭐죠? 죽음 예, 죽음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드렸던 이 예정에 대한 질문을 죽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사십니까? 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대충대충 살다 가면 되지.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집을 사고 착한 일하며 삽니까? 아,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 어차피 저 천국 살게 할 건데 뭐 지금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그냥 지금 데려가세요 이런 질문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죽을 지언정 예, 내일 당장 지금 당장 죽을지 언정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은 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구원의 예정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다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좀 대답이 되십니까?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다면 뭐하러 죄안 짓고 살려고 노력합니까? 어차피 구원 받고 천국 갈 건데 대충 즐기며 살다가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난해한 질문의 성경적 대답은 변증학적 대답은 이런 거겠죠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가볍게 또는 하찮게 여기지 않듯이 구원의 예정을 확신하는 성도들도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가볍게 또는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결국 그 아이도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에이, 이 아이 어차피 뭐 나중에 죽을 건데 뭐하러 밥 먹이고 뭐하러 교육시키고 뭐하러 사랑하고 뭐하러 노력하면 그렇게 키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한들 우리가 이 영혼이 참 잘 양육되어지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성도의 신앙 상태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더 질문해 주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된 바울이 그와 동시에 자신을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니까 미리 예전부터, 예,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본문 25절 앞부분에서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24절과 25절 다시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세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망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마지막에 이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육신으로는 계속 죄를 짓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 아니 하나님께 왜뭘 감사해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매일매일 죄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이 중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를요? 이 죄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던 나를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나를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갑자기 문득문득 고백되어지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시고 가시다가 찬양 들었다가 갑자기 고백되어지는 때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악 죄를 짓고 후회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십자가가 떠오르면서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이 깨달은 세 가지 법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세 가지가 잘 연결이 되어지시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속사람 그러나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나의 겉사람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부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지금 이순간도 영,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지켜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세 가지 법 우리도 깨달아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악 투성이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기에 오늘도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나의 모습 십자가 앞에 무릎 꿇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이 이 깨달은 세 가지 법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